안녕하세요 엠종입니다 이제 에어컨을 사용하는 계절이 왔습니다 에어컨 사용하기 전에 그 에어컨 청소하는 방법을 아주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먼저 이쪽 한번 찍어 줄래요 에어컨 청소하는 법 간단하게 공기가 들어가는 쪽을 위주로 청소를 해주면 돼요 여기 먼지 보이죠 엄청나죠 그리고 요 부분 청소해 줄거고요 이쪽에도 있습니다. 이쪽은 째기가힘들고 먼저 에어컨 뚜껑을 열면 필터가 보이네요. 필터 양쪽 항상 그쪽에 있어요 공기가 들어오는 쪽 양쪽 필터가 하나씩 있죠 오. 얘는 물청소를 해줄 거예요 얘는 물청소 바로 잠깐 올려놨다가 물청소를 하러 갑시다 그리고 공기가 들어오는 쪽 먼지만 털어 줘도 될것 같고요 백금 엔자임 필터 아마 네이버 쇼핑 뒤져보면 똑같은 모델이 나오지 않을까요 네, 엔자임 필터가 뭘까 백금은 총맨데 엔자임은 효수고왜 엔자임이라고 했을까요 지금은 촬영이니까 간단하게만 시범을 보였고요 에어컨 청소해 줄 때는 항상 바람이 나오는 쪽이 아니라 들어가는 쪽에 먼지필터가 있고 이쪽에 먼지가 많이 쌓여 있습니다 이쪽을 위주로 청소해 주시고요 이 먼지필터 같은 경우는 화장실로 그대로 들고 가서 물청소해 주고 말리고 다시 장착해 주면 끝납니다 네, 지금 먼지필터를 물로 청소해 주고 있는데요 와 보이시나요 에어컨 사용하기 전에 청소 한번 꼭해 주셔야 되겠죠 이제 막히려고요 먼지필터는 정상할게요 예, 오늘은 짧게 그 에어컨 사용하기 전에 에어컨 먼지필터 쪽 청소하는 방법을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